문제를 봅시다. 유지 용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유지 용점이 어, 지방산 길이와 관계 없다 관계 없다가 아니고 관계 아주 밀접하죠. 지방산 길이가 길면은 탄소 수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분자량이 커질 거고 그러면은 용점은 자꾸 올라갈 거요 그죠? 융점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 어떻게? 융점, 융점. 그걸 온도계 가지고 한번 설명하자. 온도계 가지고. 융점. 융점을 다른 말로 녹는 점입니다. 녹는 점. 멜팅 포인트. 자, 온도계. 하그릴게요 이게 메틀 포인트에서 용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보일링 포인트에서 끓는점입니다. 이걸 끓는다, 비점, 혹은 끓는 점. 융점은 녹는다는 얘기인데, 녹는 거는 고체가 액체로 가는 게 녹는 거고, 액체가 고체로 간다면 이거는 어는 점과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융점. 이제 문제는 융점이 융점 온도 위에 돼야만 액체 상태입니다. 이쪽은 고체 상태라고 보시면 고체, 딱딱한 고체가 아니더라도 일단 액체 상태는 아니다. 이 점이 이 온도가 융점이 낮다는 얘기는 그 낮은 그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액체로 존재한다. 이 얘기잖아. 만약에 실온이, 실온이 우리가 현재 25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6 2 5도보다 낮다 그러면은 25도에서는 액체를, 액체 상태 유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융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액체로 존재할 확률이 높죠. 그럼 액체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아까 봤을 때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융점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에 융점하고 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답은 요 4번입니다. <웃음>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유지일수록 융점은 낮아진다. 낮아진다. 나머지는 다 틀렸거든요. 왜 틀렸는지, 보답노트,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 12번 또 마찬가지입니다. 융점이 가장 낮은 지방산어, 익혔을 때. 자, 융점이 가장 낮은 지방산어. 지금 보시면 올레산, 리노레산, 리노렌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탄소수 몇 개이고 이중계란뭐몇개 있는지 없는지 그건 그걸 건그좀 머릿속에 그려야만 답을 할 수가 있겠나 그렇죠? 답은 리노렌산입니다. 거기에서는 13번 됐고 그 다음 19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19번이 대두유에 많이 함유된 지방산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야, 이거 참,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렇죠. 그럼 대두유는 한번, 뭐가 제일 많은지 한번 에, 머릿속에 담아 두세요. 자, 리노레산이 53.2%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올레산이 한 23.48m 산한 11% 그리고 리노레산이 공기름에 많다. 그다음 20번 필수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 3이 오메가 안 쓰고 지금 n o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n o 3 이렇게 표시해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오메가3와 같은 말입니다. 그럼 오메가3 지방산 필수 지방산 중에서 겠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필수 지방산 몇개 있어요? 리노, 레산, 리노, 렌산, 아라키돈산, 아라키돈산은 합성되요. 양이 적으면 필수로 치더라도 그세 개만 뿐이에요. 그리고 그 나와 있는 것중에뭐 DHEP 이거 필수지방산 아니잖아. 올레산 지방산 아니잖아. 리노레산 나오고 알파리노렌산 나와 있네. 그럼 둘 중에 필수지방산 카면은 4번 5번이 필수지방산이고 이제 둘 중에 어떤게 오메가3냐 이말이야 오메가3 지방산, 알파리노렌산, 캣죠? 알파리노렌산, EPA, DHA, 요세 개만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만 매워놓으세요 그럼 나머지 뭐 오메가6 아니면 오메가9이 될지뭐 오메가9 이렇게 잘 얘기 안 하잖아. 안 쓰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7번. 자, 27번 문제가 수중 유적 형 유화 식품. 자, 수중 유적 하면은 물 중에 기름 방울이 유화되어 있는 그런 식품이 뭐냐? 자, 수중 유적을 영어로는 오일 인 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일인 in w a 수중 유적 수중 유적 유중 수적 오일 인 오일 인 워터 자오 S의 w 수중 적자가 물중에 길은 방울 물 중에, 물 속에 기름방울이 맺혀져 있는 형태의 식품이다.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워, 워러인 오일, 유중, 유중, 수적. 기름 중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 대표적인 게 자, 수중유적. 자, 이거, 이게 기억하는 게 나을까? 유중, 유중수적. 그래, 뭐가 많아요? 물 속에 기름이 있는데 물이 많을까? 기름이 많을까? 여러분 생각 뭐가 많아야 되나? 물 속에 계으니까 물이 메이저 아닐까? 맞죠? 아래 이것이 메이저입니다. 이것이 메이저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예요. 기름 속에 물이 들어 있는 수유중 수적 대표적인 것이 버터 마가리 됐습니까 나머지 여기는 뭐 우유 대표적인 우유 우유 물이 많아요. 기름방아 많잖아. 또 뭐를 예를 듣고 거기 답이 뭐예요? 응? 답이 뭡니까? 수중유적형 우유 마요네즈겠네 우유 마요네즈 자, 이거 답이 여러분들 이거 오일인 워러 월어, 워러인 오일 이건 언제든지 자주 문제가 나올 수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자 그러면 됐고 나머지 부분. 유지의 화학적 자 49번 지의 화학적 성질을 측정하는 것 측정하는 값이 바르게 연결된 것자 유지의 화학적 성질 답은 몇 번입니까? 올레산 함량 아세틸과 유지의 OH 수산기 함량 t b a 가 아니고요. 유지 지방산 함량 요덕가 아니고, 요덕가는 유지 지방산이니까 불포화, 불포화 지방산 뭐 함량이랄까? 불포화 이중결합 얘기고요. 유지의 평균 분자량 금화가. 예. 자, 금화가가 유지 분자량에 분자량이 크면은 금막가는 그 낮아진다. 기억나십니까? 그다음 유지 불용성 지방산 함량 뭐 산과 산가 아니고 산과는 유지가 가수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방산이 가수분의 결과로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유, 기름 유지가 가수분해가 많이 됐나. 그럼 쉽게 하면은. 품질이 저하됐느냐. 그 양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49번 됐고, 이쪽에 넘어갔어. 56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자, 56번. 지방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측에 설명했는가 한번 보세요. 탄소 숫자가 짧은 사슬 지방산, 탄소 한 4개에서 6개, 8개에서 12개를 중간 사슬 지방산, 그 다음에 긴 사슬 지방산은 14개 이상, 매우 긴 사슬 한 22개 이상.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긴 사슬 지방산, 고급 지방산이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한 14개 이상을 우리가 고급지 반찬이라고 얘기를 하자 57번 58번은 충분히 여러분들 풀어보실 수 있는 문제고 마지막 61번 문제 61번 문제